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사망진단서 4인 이상이지만 골절수수로 집안 색전중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7조정-29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가수의 부검결과 골절 치료를 위해 시행한 합병증으로 지방세척증이 발생하여 급격히 사망하였다는 소견과 의학이론상 지방세척증은 골절 수술 외상 등에 의하여 골수 피하 등 다량의 지방조직을 포함하는 조직이 장애될 때 지방세포로부터 유리된 지방구가 소열관에 정체되어 폐색됨으로써 고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하게 되었는 바골절상을 입은 환자의 30% 이상이 통상 2일 내지 4일 사이에 지방색전증이 발생된다는 의료경험증에 비추어 볼때 피보험자의 사망은 재해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신청인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사 분쟁 조정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